안녕하세요. 감하화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포구급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현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6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지금 대지전용이 약 67평,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44평을 사용하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이곳은 입지적인 장점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기반시설도 좋아서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오페스도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인 요건을 분석을 해보면 어, 앞쪽으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한 2-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강남역과는 광역버스 이용하시면 강남역까지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만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 기본적인 마트나 생활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인근 3km 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생활하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6억대 전원주택이니까요. 보시면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세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호급 전원주택 소개 영상입니다. 외관부터 보시면 은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은 이제 앞마당이고요. 마당 같은 경우에는 옆쪽과 뒤쪽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차량은 외부 주차로 두대 배치가 가능하시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수전도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지금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약 1.5m 정도 난간을 설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관으로는 이쪽으로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데크가 이렇게 깔려 있어서 테라스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옆쪽으로도 지금 연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마당은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뒤쪽에는 지금 빌라 단지가 위치를 해 있는데 이쪽 난간에 2 m 가 넘는 패스를 올려서 그래도 사생활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부 모습입니다 전실에는 지금 신발장 4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와 중문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측 거실과 주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억대에 존재하는 전원주택 중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고 면적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는 양쪽으로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위쪽으로는 간접조명 그리고 매립조명을 사용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아츠벌은 대형 포셉 타일을 사용해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요 창호는 KCC 창호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호웨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과 주방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은 지금 11자 구조로 앞쪽에 대면형 구조로 아일랜드가 크게 나와있는 모습인데요. 와이드한 상판을 사용했다 보니까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식탁자리는 아일랜드를 연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4인용 식탁 사용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배치 공간 두 대에 수납 공간은 위 아래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한샘 제품 사용을 했고요바에 대한 싱크볼과 그리고 식기 세척기 인덕션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포드는 한샘 제품 사용이 되었고 큐브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문을 통해서는 다용도실, 세탁실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세로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공간을 조금 아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쪽은 1층 공용 욕실입니다 아직 정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 있는데 공간 자체는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 공간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1층에 제법 넓은 방이 존재를 합니다. 이곳을 생활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샤워공간을 잘 배치해 주신 것 같아요. 1층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나있는 모습이고요. 다단 밑에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손잡이 그리고 펜스 이쪽은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철제로 시공이 될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작은 방과 안방 그리고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안방이고요. 안방 공간 널찍합니다. 창호도 양쪽으로 나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쪽 발코니창 바깥 바깥으로는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야외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성 데크로 마감을 해 주셨고요 난간도 추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있구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제법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흰펠 환기구도 보이네요 옷, 옷, 옷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면 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에는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작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크게 넓은 공간은 아니라서 간단한 화분 같은 거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1층 구조와 동일한 욕실과 방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 작은 방 준비가 되어 있구요. 면적은 1층에 있는 작은 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역시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이렇게 외부 공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3층 공간은 다락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시는 공간은 여기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벽 끝으로 밑에 쪽으로 나와 있는 공간에는 장을 짜서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제법 많은 양의 물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도 존재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중이라 저희가 외부 촬영을 못합니다. 나중에 오시게 되면 완공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